근데 내년 되면 은 분명히 다시 갈길 없는 갭투자와 투기꾼들,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다시 이런 시기에 상황을 보면서 또한번 마지막 투자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아파트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의 1 0정도 어?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데 언제쯤 어느 시기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나요?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이 거의 최고 피크가 되지 않을까? 물론 대구에서는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왜이 시절에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리지 않을까? 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에 대부분 입주를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잔금을 치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면 결국은 할인을 하거나 급매, 초급매로 해서 물량을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현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급매물, 초급매물의 가격들이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시점, 이 시점에서는 어차피 가격대가 18년, 19년도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뛰었습니다. 9억 8억에서 최고가가 14억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고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고 있지만 고가의 아파트들 마찬가지 일부 가격대가 많이 내려오지만 평균적으로 한 4억대 아파트 가격대 길이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9년도 가격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구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도 가격대가 계속 내리겠지만 신축 아파트,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되는 것들을 배제한 나머지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입주 시기에 뭐 4억에 기울리가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뭐한 1억에서 2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격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 입주를 못하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잔금을 치지 못하는 이유겠죠. 그렇다면 그런 매물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뭐 5천, 7천, 1억 정도 매물이 간혹 가다가 나오지만 실제 계속해서 잔금을 내지 못하고 아파트 분위기가 계속해서 하락세로 간다면 분명히 뭐 2억대까지 해서 최소 2억 5천까지도 내리지 않을까. 물량 어느 정도 물량은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런 물량을 동네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뭐 위치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구입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가장 최고로 가격이 많이 내린다면 1억에서 2억 정도가 가장 크게 가격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현재는 뭐 5천에서 7천 정도까지도 가격이 내려와 있고 마이너스 P라고 나와있는 매물들이 있는데 입주시기가 되면 더욱더 매물 가격대는 내리겠죠. 그렇다면 동네를 딱 따져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기본적으로 뭐 2억 정도까지 가격이 내린다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가격이 내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파트 위치가 많이 좋지 못한 곳 예를 들어서 달성군이라든지 그중에는 뭐 다사나 현풍이나 뭐 그런 쪽에 가격들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중구나 아니면 달서구 아니면 수성구 아니면 남구 정도까지도 위치가 괜찮은 곳에서는 2억 이상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급 매물로 인해서 가격이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런 매물이 나온다면 굳이 부동산에 얘기해서 뭐 광고까지 내면서 거래가 될 필요가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뭐팔 수도 있고 친인척들에게 팔 수도 있고요. 거래하는 부동산들한테 얘기를 해서 초급 매물로 충분히 소화를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부동산을 다녀보라고 했는 게 실제 그런 매물 자체를 제주변에도 뭐 사실 입주 시기에 금매물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번에 영상에 올려드렸죠. 입주장이라고 해서 그런 곳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부동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만 전문적으로 해서 매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매물을 만들어 놓고 물론 금매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겠죠. 뭐 기본적으로 2, 3천, 3, 4천, 4, 5천 내려가는 것은 크게 뭐 배제를 하고 진짜 금매물로 전화번호를 따서 확인을 하다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까지 충분히 금매물로 내놓는 매물들이 있다면 그자체에또 부동산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아는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까운 부동산 다니면서 친분을 만들어 놔라 뭐 얘기를 드렸는 게 물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들도 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이 뭐 문을 닫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나름대로 이 시기에 살아남는 부동산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일을 하거나 단골 손님이 있기 때문에 뭐 살아남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기존에 거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벌어놓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견디는 것이고 부동산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런 시기를 뭐 생전체험 겪다 보니까 전혀 거래를 못하는 사례 때문에 뭐 부동산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뭐뭐 뭐뭐 제가 아는 분들도 마찬가지 문을 많이 닫았지만은 받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또 노력을 안네요 저는 뭐 그게 몸에 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몸에 배이지만 그런 거한게강거 없이도 다른 쪽에서 부수입 쪽으로 또 돈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안 되면 쉽지 않죠. 어, 일단 얘기가 단적으로 흘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뭐 1억에서 2억 정도, 어, 진짜 금매물이 나온다면 2억 5천 정도 나오겠지만은 그런 매물은 쉽지 않을 것이고, 구축은 구축대로 지금 계속 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어떤 분들 댓글에 나는 구축이 좋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구축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구축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3억에서 6억이 되었다. 3억에서 7억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4억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거나 뭐 4억 5천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구축 6억에서 7억 올랐는 아파트를 1, 2억 내렸다고 해서 굳이 구입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축 아파트가 워낙 잘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신축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신축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대가 차라리 2억 이상 하락한다면 은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5억이었다. 5억이었으면 은 사실 뭐 가격이 하락해도 3억 5천, 3억대 그 이하로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 모든 통계를 보게 되면 은뭐 기존에 가격이 좀 올랐다고 치더라도 8억에서 9억, 9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는 게 14억, 15억까지 가격이 올랐고요. 9억, 10억 하던 아파트가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서 17억까지 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8억, 9억 하던 아파트들이 뭐 17억, 18억 뭐그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구축 아파트들은 사실 떨어질 날만 남았지 더 이상 여기 현 입장에서는 5년, 7년,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물론 3, 사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도로 가격이 사실 엄청나게 오를 이유는 없고 투자 가치가 없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다양하게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3, 40%만 내리는 아파트는 지금 허다하게 많고 마찬가지 여기도 뭐 6억대 아파트지만 실제 가격대는 9억대까지 올랐지만 예전 가격으로 더 빠지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구축의 어중간하게 가격이 할인하지 않는 이상은 급매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신축으로 뭐 5억에 분양했다, 7억에 분양했다. 뭐 이런 아파트들을 3, 4억에 살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은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그냥 얘기 드리는 거니까. 뭐 평균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흘러가는 부동산 동향을 봤을 때는 뭐 저는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은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초급매물로 아니면 정말 엄청나게 그냥 받았는 가격 이하로 금매물로 내놓은 매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입주 시기에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고 살펴보시고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이다. 우리가 1억 2억 불락하면은 평생 뼈 빠지게 벌어서 모아도 인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년 되면은 분명히 다시 갈길 없는 갭투자와 투기꾼들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은 다시 이런 시기에 상황을 보면서 또한번 마지막 투자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그런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래라도 해야 몇 천만 원벌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지고 기존 투자로 까먹었는 돈을 일부라도 현재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2억, 2, 3억 날려 먹었는데 열심히 그 돈을 모은다고 해서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는 쉽지 않죠. 지금 입장에서 그렇다면 초금매물을 구입해서 단기 투자로 또 투자를 해서 일부라도 원상복구를 하지, 하려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차피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내렸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일부 차익 몇 천만 원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을 최대한 집중해서 부동산 투자, 아파트 구입 모든 것을 신경 써서 올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세요.